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버블티 먹방! 렛츠고! <놀람> Yeah. 오늘은 여섯 가지 버블티를 먹어봤는데요 얘는 타로 밀크티인데 펄을 추가했고 맛은 약간 고구마 맛? 고구마 라떼? 그런 맛입니다 얼그레이 밀크티 얘는 보편적인 밀크티 맛과 똑같습니다 블랙 밀크티 얘는 조금 진한 밀크티 맛이에요 그리고 얘는 우롱 밀크티인데 얘도 그냥 밀크티 맛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 입니다. 그 다음은 캐라멜 밀크티인데, 얘는 진짜 캐라멜 맛이 나요. 되게 달콤하고 맛있었습니다. 얘는 초콜릿 밀크티인데, 어, 진한 초콜릿 맛이 났어요. 그래서 다 마셨습니다. 얘 너무 맛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